마이베레 66번째 리뷰 짠 무자비한 놈이 나타났다 롯데리아 예스라거 가격은 단품 3,500원 세트 5,600원입니다 리뷰를 도와줄 민장입니다 짱입니다 오. 치킨이 나와있어 그러네 범보다 패티가 어. 더 크긴 하네 진짜 구성은 던, 통다리살 패티, 크림 어니언 소스, 피클, 양파, 양상추입니다 뿅 <웃음> 음, 치킨이 살짝 매콤하다 응뭐 음. 어, 근데 생각보다 음. 사이버고랑 그렇게 비슷한 느낌은 아니에요 음 사이버거는 고소하면서 달콤한 맛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또 되게 부드러워요 먹으면 근데 이거는 패티 자체가 약간 매콤한 맛이 있고 근데 소스는 되게 달달해요 맞아요 음 제일 중요한 건 패티나 빵이 건조하다고 해야 될까? 육즙이 아, 없다 그치? 여기서 제일 조금 인정을 아. 해주고 싶은 부분은 가격! 아 그렇죠. 어, 가격. 왜냐면 사람들이 롯데리아한테 원하는 거거 이런 거일 수 있거든요 음! 갑자지만 <웃음> 괜찮은 뭐거 음. 약간 예전에 텐더블 치킨 버거 같은 <웃음> 텐더블이 돌아라 딴거거 주게 음. 껴서 가끔 먹을만 할것 같아요 가성비 대비하면 괜찮은데 맛을 생각을 한다면 음...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패티 자체가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상태가 좋은 걸 썼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막 아, 되게 이상한 좋아다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와 이거 대각 정도는 아닙니까 어, 맞아요 좀 뭔가 맛에 비해서 소문이 과장된 느낌 이아 맞아요 보네요. 맞아요 음.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저는 롯데리아 신맨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 티렉스버거 안녕. 티렉스버거 보고 처음에 아이돌 트랙스. 가수 어, 가수가 생각이 났거든요 <웃음> 여기서 나이 나오거든요 어.